계약자가 직업고지의무 위반한 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시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전복사고는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 가단 11414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두 건의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1. 계약서의 계약전 알림의무사항에는 근무처 수산물 중도매 업종 수산 취급업무 수산물 중도매 2. 계약서의 계약전 알림의무사항에는 업종 소규모 상점 경영자 및 알선관리종사원 취급 업무 상점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보험기간 중 선원으로서 조업을 하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보험가입 이전부터 총 230회에 걸쳐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당해 계약에서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첫 번째 생점,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 망인은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1, 2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숨기고 수산물 중도매인 상정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재된 이 사건 1, 2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계약 전알리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망인은 이 사건 1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여 왔고 선원이라는 직업을 반영하였다면 그 위험성 때문에 만일 생명보험 회사의 재3 사망 특약을 가입할 경우 망인이 납부해야 할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면책 조항을 반영하여 직업과 관련하여 마련된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을 확인한 후 직접 이 사건 일리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직접 서명한 점. 따라서 망인은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쟁점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 망인이 계약적 알림의무사항을 확인한 후 직접 이 사건 1, 2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위 설명의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아래 판례로 가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